그는 전 대통령 지지를 얻으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가 박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재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. 유 변호사는 10일 대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정치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정치 안하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는 박전 대통령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을 공개 지지한 것과 관련해 저도 동영상을 봤지만 사실 저한테 과분하다. 대통령을 지켜본 데 대한 대통령 나름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동영상 지지로 나타나신 것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해석하는 사람들 몫이라 본다 대구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박전 대통령 후광 논란에 대해 박전 대통령은 권세가 없다. 다만 이건 부정 안 한다.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후원이 있을 수 있다. 그런 부분적 비판은 제가 감내할 몫이라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유 변호사는 그러나 실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시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모르지 않나. 공은 굴려봐야 알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다.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절을 찾아 만남을 갖는다. 악연에 가까웠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전 대통령 사절을 방문해 박전 대통령을 만난다. 윤 당선인이 전날 시작한 첫 지역 송회 일정으로 1박 2일 대구 경북을 우선 방문하면서 박전 대통령 방문을 추진한 것이다. 과거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인 지난 2013년 4월 국가정보원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되며 사건을 지휘했다. 이 사건은 박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당시 여권의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수사였다.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착수된 수사로 재치 결과에 따라 정부 출범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이 큰 수사였다. 윤 당선인은 당시 사건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두고 상관인 조양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면 충돌하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.